안녕하세요, 아이 핑크리더, 초롱입니다. 이야! 아이! 오이, 이 오이, 오이, 오이, 오이, 오이, 오이, 오이, 오이, 오 오이, 오이, 좋아, 멋지게. 이 아. 아, 아. 어, 네. 아. 이렇게 하다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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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부터 배운 태권도가 저의 특기고 취미 두 개가 저의. 우할수 있어. 한 번씩, 한 번씩 때리자고. 한 번씩, 한 번씩 때리자고. 한 번씩 때리자. 와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한 번씩 때리자. 와. 오케이. 철수. 뭐? 오케이. 철수. 뭐? 철 와. 정치. 와. 와. 에. 땅. 땅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이제 제5형 d i 하나도 안것 같은데? 예전하고 좀달라졌 <웃음> 주먹 와. 와에헤오 아. 어. 대박 다양한 운동 중에서도 은지님의 최애 운동은 뭘까요? 오케이. 시상식 무대를 보다가도 원투 원투 아, 복싱하나? 음. 팬스타인회 도중에도 원투 원투 <웃음> 언제 어디서나 주목주게 만드는 마석의 운동, 복싱입니다 오! 아. 어. 와, 기 저기 저기 다리 저기 저기 저기 와기은지저뚝 저기 고 대박이다. 아니 저게 조명 때문에 그 저기 나와요? 근데 네, 이거 기 저기 요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이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날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보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계속 향해 있어야 되는데 흔들려요. 근육이 약해서. 제발 살 빠지게 해주세요. 항상 놀리세요. 제가 앉아있는 포즈가 제 또래 같지가 않은가 봐요. 아, 보기만 해도 힘들다.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체 보시는 날이 있습니다. 해야죠. 하체 운동. 우와. <웃음> 어김없이. 친구 역으로 등장하면? <웃음> 어, 좋다! 어, 어, 막 친구 왔는데, 다엿돌기라 아, 하는 거엿돌기 해서 만나는 거야. 어, 어, 저 약속인데 오늘 가도 돼요? 이러면 친구 세트 와가지고 같이 옆기에서 가는 거야. <웃음> 나 옆... 어, 좋은데? <웃음> 어, 괜찮다. <웃음> 그치만, 나. <웃음>